가성을 낼때성대이 성질만 알면 누구나 가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더 보컬입니다 오늘은 가성 잘내는 법 2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조금 의외였던게 대부분의 분들은 진성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단단한 소리로 고음을 어떻게 내고 저음을 어떻게 내고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가성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제 가성에 대한 것들도 좀 올려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2탄을 한번 접근해 보는 거고요 뭐 3탄 4탄 5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가성 이라는 소리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성대동영상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가성은 진성처럼 성대가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진동이 발현돼서 공명으로 발전된 소리가 아니라요 공기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죠 물론 진성도 공기에 의해서 나오지만 가성은 이제 성대가 미접촉된 상태에서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공기의 압을 높여서 이 가성을 아주 진하게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예, 표현력을 풍부하게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려면 몸의 호흡 압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몸의 압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공기의 압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연습방법을 알려드리면 몸의 압을 높이는 거예요 몸의 압을 그러면 공기의 압도 높아져서 가성이 나올 수 있다 자 연습방법 바로 들어가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소리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가성으로 가볍게 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처음 소리는 약간 좀 늑대 같죠. 늑대들이 소리 내는 거고 굉장히 이 가성이 진하잖아요 근데 이런 진한 소리가 바로 우리가 이제 몸의 호흡압력을 높이면. 가성이 진하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이 연습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데 첫번째는 이제 성대를 이 공기압을 높여서 성대를 진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진동을 시켜줘서 공기압을 높인 다음에 2단계로 그대로 그 공기의 압을 유지하면서 숨을 내뱉지도 말고 들이마시지도 말고 그대로 가성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이 소리를 이제 내시면 되는데 소리 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뭐냐 면 숨이 많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날숨이 많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예. 이런 식의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행태를 내지만 않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과호흡를 내신다든지. 지나치게 이제 과접촉을 내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만 잘 맞춰주시면 쉽고 간편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연습은 집에서도 하실 수있으니까요 제가 항상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수 있는 연습법들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연습을 하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저희 오픈도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제가 카테고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하시면 아주 큰 활용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